<laughs> <laughing> <laughs> can you can do it. It's, uh, it's your home now you can uh, do whatever you want. This is the coffee machine. You have some coffee here so you can, you can wash it. You just have to uh, touch it and this is the key for this. What's your name? A and B. Nice to meet you. Hmm. Good. Good. Thank you. 와~ 우자기 집인데, 여기는... 자기는 뭐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친구 집 가서 자나봐. 이거 <웃음> 뭐야? 이거 진짜 생활감이 너무 가득해. 이거 <웃음> 되 청구하는 거아니야 진짜 없는거 아니에요? 청구하는 거아니는게 없네 이 집은 하는거아니야는가소거아니야 <웃음> 어, <문자로. 웃음> <웃음> 이 언제 봤나? 어, 사람 있으면 무섭겠다 이 안에. 이게 다 열리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 사람. <웃음> 나도 이거 안해 우리도 어떻게 도착해서 공항에서 응. 안 먹고 집에서 먹고 있노 음. 유미? 응유일랑게 밥그릇이니까 우리 오늘 햄버거 먹고 라면 먹고 그리고 택시비 오갔어 오늘도 응. 생활비는 아꼈네 우리가 오늘 시킬 에 있었던 게좀꿈같아 오늘랑은 복숭아 먹었는데, 6유로 매요 비싼 것 같기도 <웃음> 하다. 우리 좀 짜잘한 돈을 <웃음> 좀 많이 쓰는데, 기차 타는데 10유로 쓰고, 아, 버스 타는데도 8유로 쓰 <웃음> 응. 우리 21일차라고, 오늘이? 월 21일차. 반성. 나는 내일 센강을 따라 조깅을 할 거다. 진짜? 아 무슨 거? 아 맞네. 왜그야 <웃음> 내가 신발이 없어서 조깅을 못했다 그래. 왔다 왔다. 내가 왜 운동을 안 했나 했네. 에이씨. 비타민 같은 것도 좀사 왔어. 귀 오키. 체리. 추러 아, 이는 춥네요 Here's y e e s 이 계속 빵빵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뭐라는 줄 알고 도망갔거든? 근데 계속 또 쫓아와가지고 탱! 탱! 탱! 탱! 면서 탱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었던 거야 탱키탱키 탱기, 하고 왔잖아 아니 나 일부러 안뗀 거였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밖에 삐쭉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알려주러 가더라 내가 우유도 잘라 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쐈어 크림치즈를 안 팔더라. 그러니까 오가닉? 그런 데인가 봐. 필러델피아 먹었어. 워터도 들고 왔어? 먹을까, 무슨 냄새자 고마워. 가고 싶은데. 나에펠탑날 좋은 날에 배트 들고 가서 피크닉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나는 그런 게 나야. 그냥 여기에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너무 괴로웠던 거지. 에스피드마. 에스피드마. 에스피드마. 디바비요디바비랑 안 m so 리 r e t t y 리 o 리 t y 리 o 리 t 리 b 리 o 리 y 리 o o t y booty, booty, booty, booty, b 아 o t y Now, 이버지는은 어떻게 해? 너무 알록달록. 미국이면 내가 오케이 하긴 는데 여긴 빠이잖아. 빠이. 세봉. 세봉. 돌아 맛다 세봉. 햇빛도 아요현실적이다 여름이 미쳤어. 아침에는 이 깜짝 놀랐잖아. 똥 조심. 로아소록 c o m t a b l m i s s t u 이거에 포인트 도돌 귀엽지 않나? 이거 예쁘다 송글라스미야 음. 송글라스미 다 모아놓고 부자른 사람 <웃음> 이것은 <웃음> 닉콜라 마시고 맥주 마시고 음 날개 좋아하나? 난 날개 좋아해 뼈가 그냥 막 분리되네 잘 익어가지고 너네 집 그거 같다 백수가 상태줬어 우리 집보다 더 많다 음 그치 한번 아, 먹어봐 1인 68,000원? 우린 여행을 와서 <웃음> 뮤지엄패스 <웃음> 결제를 1일권, 4일권, 6일권 있거든 6일권까지는 <웃음> 필요 없을 것 같고 개성문도 음. 이걸로 들어갈 수있어 루브르, 오르쉐 음. 개성문, 로댕, 네. 베르사유 다들어가어 방금 사온 디올 벨트 맨만네 매장에서 착용하고 아 이거 진짜 사야 된다 해가지고 샀는데 목이 너무 타가지고 물 얻어 마시고 친구랑 막 까르르까르르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러느라고 제품 확인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보통, 막, 확인시켜주고 하잖아요. 매장에서 확인을 못해가지고. 지금, 일단, 확인을 해보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내일 바로 가가지고, 교환해오려고요. 버클도 멀쩡하고, 가죽도 괜찮아가지고, 교환은 안 해도 되겠어요. 내가 네 보고 버블리를 챙겨온니 놓고, 내가 다 쓰고 있니? 나는 병약한 사람이더라. 아, 귀찮아버려. 내가 어제 샤넬을 접었는데 샤넬이 엄청 많더라 고 응. 샤넬 본점 숙제를 안가지고 무슨 숙제? 니 깐봉가 31번지라네 로 거기서 샤넬이 시작했대 코코샤넬 아 구름 바 미쳤다 맞아, 날씨가 또어디를 근데 왜 응. 맨날 이렇게 일어나? 아니 영감이 떠 오르나? 어, 네. 그 음. 아디다스 그래 그래 보이더라립 스틱을 좀 사야 될것 같은데. 셀라 너무 많아. 응. 음. 소소한 매장에 가고 싶은데 그런 데가 잘 없네 여기는. 이 친구한테 동양 받은 츄리닝또 친구한테 동양 받은 디. 제가 뺏었어 스페인 공항에서 급하게 구입한 망고 셔츠 근데 이 옷들은 뿌리뿌리 색상 뿌리뿌리 해야 될것같아데다 때려 부수고 있다고 야, 내가 여행 와서 출레이 입고 다닐 줄 몰랐 그런 거지 뭘 블라우스 보다 비싸네 <웃음> 왜 이렇게 입어도 아, 귀여울 것 같은데 아 맛있긴 하겠다 이렇게 보니까 <웃음> Gracias, 큰일이 날것 같은데. 줄줄물이 줄줄나와가지고. <웃음> 지쳐, 그럼. 주문도 안 받아주고. 9주. 9주. See you next time. I'm going to become a s 진짜 내일 가볼 수 있겠나 상의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항아치고 와 오늘 대행하는 사람 진짜 좋은 것 둘다. 메시야 숫자도 너무 겠끼지 않겠나. 천육십구. 시세가 이정도인 우리가 두 번째로 들었던 거 이거. 칠고만 응. 예뻤다. 떴다. 1년에 막, 맥집을 모아가지고 산에 접근해서 막 산박 쳐 5년 뒤에 2천만원대 <웃음> 언니가 제발 방발을 좀 바라왔는데 지금 팔이 있는 애들 다 강도 안는다고 했는데 웬 인스타 백화점에 있냐면서 제발 좀 바라왔다 아 저렇게 오늘 저녁에 열한번 사야겠다 <웃음> 아 여며 본다 혜진은 그.. 상식 어, <웃음> 응. 어 유명했잖아 H&M을 또갔는 간... 우리나라별로 H&M을 다가가네 나 모르는 사람이 미쳤다 이거 샀어요 너. 난 이걸 못 사요 아빠 유니콘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서머타임 주라 주라 아, 그래. 체리 맥주 사러 가는 길 그럼 언제 가지 응, 이이야 빨리 도착했으니까 애 대충 저기가 어딘지 알지 않을까? 에밀리 촬영지라고 치니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장을 했거든? 근데 되게 위쪽이야 콩쿠르 광장 그 위로더라고? 다? 이거 쌩산 아니야? 쌩산이야? 너무 신기해 버려! 그래 저게 너무 예뻤지 한층 밖에 차안 남은 생각 깨짜끼 버렸네 어, 진짜 멋있다 그리고 김지야 파리일까? 뭐? 우리가 지금 에밀이를 보고 있는 데메스 어, 뭐야? 세바코러 유로나일유로였나 몇이어서 네가 일유로였나무이어 이게 한국에 4,000원인가 5,000원인가? <목소리> 엄청 18. 비싸거든 어 everything is perfect 그래, 시장 어딜까? 무슨 시장을 내가 저장해놓긴 했더라고 니가 예. 시장에 가고 싶나? 응난 음. 시장같은 곳가라 에밀리가 가데 여기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비가 안네 여행동 주문에 밖에서 비를 맞이 곳이 없어 아무가나미숙하는니 가고 싶은데 가면 돼 루그루 오르셰가 나한테 말안해 써줘 <웃음> 루그루 <부르>. 오르셰금요에는 <웃음> 뭐하노 토요일은 방부 플리마켓 가고 10일 날은 마레랑 빈티지 투어 13일 14일을 혹시 우리가 다시 가고 싶은 게 있으면 다시 가는 못한 거 하는 날 내가 너네 집에서 합숙을 해가지고 엄청 응. 뭘 많이 했던 거 같은데 그게 뭐 했냐 고 봤나 서 그래. 그리고 우리 한 번은 파리 맞아, 그래.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잖아 그 달팽이 먹으러 그날은 언제 하지 9일은 오댕이라고좀 써줄래? 니그 <목소리> 네, 굿즈 치마 살 거가? 어, 그러면은 9일날 가서 사 간단히 무장을 하고 가는 겨 이렇게 하면은 뭐 훔쳐가는거지 어 아, 검은색이 훨 괜찮겠지 무사와거 무사와요 무사와요 왜 이렇게 삐삐거리는거야왜 울지마 밖기 어떻게 하는데 이거 못하겠노 똥 냄새가 나네 퀴스타 아, 끌어가는 길이 체력이 좀안되겠나 아니 나 저걸 보니까 펜치가, 갑자기 엔돌핀인이 <웃음> 돌아버리고 나 아, 불타 애플탑 아, 12시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불을 켜줍니다 5분 만에 반짝이쇼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퍼플을살수 있을까? 근데 <웃음> 올리브영 같은 데가 안돼어 그니까 올리브영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페퍼라산은 뭐때는데 저렴한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다 비싼 것만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약국을 안 가서 <웃음> 모를 수도 있겠다. 오늘은 이 퍼프를 꼭 살고 올 겁니다. 시체스에서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너무 불결해가지고 갖다 버렸거든요. 다시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세포라 같은 비싼 화장품 가게가 많아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퍼프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손가락으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크서클이 제법 많이 내려왔네. 심하에 내려왔는데? 맞은 거 아니야? 어제 H&M 마감 직전에 사온 4 구글 로 까만 티입니다. 짜란! 디오 디올! 디오디오 어우! 어 너무 예뻐버려. 음. 아. 지하철, 버스 다탈수 있는 티켓. 오늘은 뮤지엄패스로 박물관 투어를 한날입니다 고고싱. 근데 여기도 살고. 네이렇고 살고. 보니여도 진짜 여기도 여기도 진짜 비 여기도 Then you have the list of all the places you can go to inside. 다바나나 많이 먹 근데 프랑스줄이 진짜 미 리뷰가 다 붙고 2시, 3시, 3시 반, 4시, 4시 반 이렇게 있어요. 제일 빠른? 어, 2시 반케이 당일 예약은 안 되는 거같 오늘은 가득 찬거같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아 이거구나. 이거 진짜 <목소리> <목소리> 야, 맛있겠다 <목소리> 배달해먹어 기억나? 한식 배달해주는 거 이민 간 사람들 외국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그 사람들한테 오래 주는 대로 그 사람들이 먹고 막울고막 이러는 게좀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한국 사람 무시하는 한국 진짜 너무, 너무 손처럼 홍 홍철 찜 같지? <목소리> 이거 오다 뭐 먹는 거야? 잘 먹지 이렇게 다 지금 좋아하는 거왜한 말을 쳤어? 여기가 전 한식 먹었는데 좀아깝다 생각하고. 근데 여기는 밥집이 없다, 밥집 베스트 터지려고 하는 <웃음> <웃음> 고이아좀 <웃음> 참아볼게 잠이 오신 분나 몰라 아무도 모르겠어 난네가 아는 줄 알고 <웃음> 나는 <웃음> 왜 망한지 그있어 고갱은 부른데 고갱인? <웃음> 고객 있다 고객이 있다 아, 고갱 <웃음> <고객님. 웃음> 화장실 있다 에어 소리가 나네 아 화장실 나 지금 단단히 묶여있다 아, 5층에 다 우리가 안게 있는 거야 0층 고객 5층 5층을 가자 진짜, 안 음, 사먹는 것 같다. 김남영이 빵 먹으려 했는데, 자기가 뭘잘안 먹어. 잘안 먹어. 아침에, 프로장이랑 먹으려고, 응. 근처에 베이퍼를 쳐봤는데, 안사 응. 거야, 하나도. 응. 우리 여기 사서 가야 돼. 유명한 거 아니어도 되는데, 맞지? 빵의 맛은 잘 모르겠는데, 이 위에 생크림은 좀 다른 것 같아. 그쵸? 약간, 몽글몽글 음. 맛있는 것 같지 않아? 미친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복막스가졌잖아 음, 오늘? 응. 음. 가겠나? 이 밑에 가복막스 가야 돼. <웃음> 아안하네에그타르트 같은거랑 달기 레몬같은데? 내일은 더 빡세일 거 아니야. 내일 루브로 갔다가 응. 오랑쪽를갈거잖아 그게 다잖아. 근데 우리가 오늘은 좀 많이 계획이 틀렸다. 루브로까지 갔는데 루브로 못 봐서 오르세 갔다가 보낸 뭐 거고뭐하려 했는데 못 하고 막 이런 게 많았잖아. 뭐 헛단을 많이 쳐가지고 응. 헛거는간게 많았어. 내일은 숙통비탁까 현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나밥 먹고 카페 갔다가 루브로 시험 맞춰서 루브로 보고 그런 거를 응. 내일 좀뭐 하고 싶은 게 있나? 아뭐 정말? <목소리도 되는> 우리 밀라노에서는 짠을 하거든 근데 그 이후로는 안해 도요타 아생다 맞지 도요타 도요타 맞네 공수 집 오픈자 그니까 여기서 내릴게요 빙 잘해 땡큐 땡 앞에 오른쪽 자리가 다는데 이미 만석이었고 저희는 뒤쪽 오른쪽 자리에 앉습니다 았 누가... 부식 이거 바투무슈라고 했나? <목소리> 바투무슈람선 <목소리> 저런 짜증대가 너무 분위기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 예쁘다 근데 예쁘긴 방 주변에 되게 많이 앉아있어 <목소리> 사촌언니가 말한 게 이건가 봐강가에막 앉아있다 방 전은 똥이 얼마 안쪼지 약간 청계천같은죠 네, 네, 네, 느낌 양 쪽으로 이렇게... 근데 별로 네, 안 네, 커가지고... 도라지나 이게? 쪼끔... 지네 쪼끔... 지끔 쪼끔... 쪼끔... 쪼끔... 거끔 쪼끔... 쪼끔... 쪼끔... 아우, 소워 보이시다 나는 안다 맛은 모르죠 아우, 추 <웃음> La Esplanada y el Palacio de los Inválidos. El Palacio de los Inválidos alberga la tumba de Napoleón y el Museo de las Fuerzas Armadas. <risa> 이게 나는 놓고 싶은거야 아스태디님 <웃음>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올걸 툭툭이를 네. 타고 싶은데 툭장이가더 네. 네. 비싸 근데 우리 지금 통장에 여유가 있나 어제 내가 봤을때 1 5 0이원 넣었거든 남은 돈이? 근데 왜 이렇게 많아 29만원 넣거든 지금? 네. 거거 원이 안 남는 거지. 아 근데 우리 진짜 돈 안썼다 나는 한 150까지 더 넣을 네. 생각을 했거든 다쓸 아 눈이 충혈이 됐다. 이건 원숭이 두창의 증상이 아니겠지? 나 진짜 원숭이 두창 아니야? 지금 얼굴이 너무 하얗게 둥둥 떴어. 파데 를또낮춰야 되나? 이 파데 뭐 써? 클리오. 다른 외국가면 안 쓰나? 근데 그 매장 가서 그냥 살라있지 살이 안안 그건 못어운동화연 염보를 지금 며칠째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 근데 이제 진짜 발 뒤꿈치가 큰일이 나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발 뒤꿈치 미는 걸산다면 그럼 안산데 조깅은 좀물 건너간 것 같다 이 컨디션에 조깅 아, 조깅하다가는 <목소리> 난 들것에 실려갔어 제 엄청 늦잠 잤잖아 내가 니 일어날 때 일어났잖아 몸은 무거웠는데 잠은 진짜 푹졌음 장기여행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니는 음. 빡센 여행이 맞아 맞아. 진짜 막다 붙어 있고 음. 많이 안 걷고 쿠토기 타고 다니고. 나 동남아가 짱이네. 쇼핑도 그냥 면세에서 그냥. 했거든 면세에서 한 거는 음. 해가신 거를 해? 해야지. 그것도 다 치는 거야? 하지만 안 해. 음. 젠틀라이시네 이거. 어. 나 이거 좋아해. 라파에트 복막신 달았어요라파에트가좀더 예쁘더라고요. 복막신는 너무 구경하기 좀 번잡했어요. 무엇을 신을까? 뭘 신을까? <웃음> 흰색이 낫겠지? 니한테는 어? 네 검은색이 어울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흰색 신을까? You 검은색 신어 이게 편하나? 어 열어줘다 아, 일로 거슬러 가야 돼근기도 그냥 탁고 가야되나 어 풀페일 풀페일 여섯 개 할까? 여덟 개? 여덟 개 점 맞아. 1 응. 0 <목소> 시간이 없어. <안 나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작동에 <목소리> 필요이짱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d a d d i you... 여기서 갑자기 강제 자유시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는 헤어져서 각자 자유시간을 즐기기로 했어요 친구는 루브르를 가고 저는 신발을 사러 가보려고요 덕후빠 <놀린> 회사가 자주 차였네 2단 15분 하실거란네요 2단 15분 하실거란네요 2단 1 나는 루브르를 포기하는 것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그러면 두 개를 본 거잖아. 세 아, 세 개를 본 거잖아. 두 개만 봐도 본전이라면, 대전문도 가야 되는데? 왜? 근데 <목소리> 여기를 에밀리가 뛴게 맞아? 여기 아닌 거 같고, 민디랑 여기서 얘기를 한거 같아. 둘이 앉아서. 에밀리, 는 넌. 아, 그랬는데... 아, 아 빠아면어 왜? 안녕하 oh 들었는데, 그 외국인 남자가 소다 보셨다, 이렇게 서 내가 다리 를피 했다, 이렇게. 나 진짜 수치심 들었잖아. 가버리나. 네. 어, 네. 또... 아... 근데 그에 들어? 제일 무난해져, 제일 무난해요 아니고 여기 위에 서또 밑에까지도 올다 이렇게 돼있는 거야. 내가 서니까 또 어떤 또 할머니가 헛소리를 쳐서 입어주려고 가로지건데 세로가 된 거야. 엄 진짜 화려한데 극치였어 아, 가서 좀 한참 타봤다. 야, 걸리는 아, 잘못 당기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나영 감들은 의한갑에 제목 색깔에 맞춰서 쿠션 호수를 맞춰왔는데 제가 이탈리아랑 스페인 여행하면서 너무 많이 타가지고 몸뚱이가 진짜 새까매졌어요 쿠션 호수가 또안 맞아져가지고 카메라로 딱 봤는데 얼굴만 너무 둥둥 떠있어가지고 내일은 세포라라도 가가지고 몸톤에 맞춰서 새로 사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사야 될고 운동화, 간절기 뭐 점퍼 같은 거 쿠션 파리는 너무 춥습니다 필드차가 너무 심하고 낮에도 이탈리아랑 스페인만큼 덥진 않아서 간절기 옷이 너무 간절합니다. 여행 후기를 보는데 쇼핑천국이라고 옷 조금만 들고 가라 해가지고 진짜 옷 조금만 들고 왔다가 지금 너무 낭패를 보고 있어요. 쇼핑거리가 많긴 한데 다 명품이어가지고 쉽게 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돌아다니는 거에 비해서 옷은못 사고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입을 못없고 춥게 입고 다니까 몸살까지 나오고 이러고 있어서 이탈리아랑 스페인에서는 여름 옷을 안 들고 온걸 너무 했는데 여기는 또 너무 추워가지고 어느 상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장기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옷을 무조건 일단 많이 챙겨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발이 너무 싫어가지고 쫄이 신고 다니는 사람이 저랑 친구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막 발만 쳐다보는 것 같고 3주동안 여행을 해가지고 너무너무너무 너무 추잡아서 이제는 진짜 발을 가려야 될것 같아요 운동화로 내일은 제운동화를 사야 돼요 런데 언제 벌써 언제 해가지고 나다라고 말하고 사진 볼라로이드 아 내일은 볼라로이드 사진 꼭 찍을 거야 내일은 동묘에서 <웃음> 옷도 살 거야